소리소문 없이 녹음이 시작돼서 지금부터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일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줄여줍니다.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면 지금 제 이미지 현재의 사이즈가 5704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미지 사이즈가 좀 다르실 거예요. 네, 각각의 이미지마다 다 사이즈는 다르니까 우리는 너비에다가 음... 900을 넣고 시작을 할게요. 900. 900을 써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이미지가 작아지시면 확대하시면 되죠. 어제 확대하는 단축키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컨트롤 더하기 맞죠? 네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해서 100% 사이즈로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아,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비어 있는 까만색 종이를 하나 깔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 하단에 여기 종이 접힌 모양으로 생긴 애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얘를 클릭하시면 위에 레이어 1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네. 얘는 이름이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얘 이름을 한번 적어 주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레이어 나와있으시면 레이어 1이라고 써져있는 글씨를 더블클릭하셨을 때 글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검정 종이 이렇게 써놓을게요. 검정 종이 하고 엔터. 자, 이 레이어에다가 검정색을 색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색칠하고 싶은 곳은 일단은 선택 범위로 먼저 잡아야 돼요. 아니면 브러쉬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은 선택 영역으로 채워도 됩니다. 네모 선택 영역 툴을 선택하셔서 마우스로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주세요. 빈 공간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넣으시거나 우리 어제 배웠던 단축키 중에서 제가 전체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라고 물어봤어요. 던있 그쵸?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돼요. 어,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선택 영역이 전체로 다 잡힙니다. 이때 색을 칠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fill 이라고 써있는 애가 있어요. fill L 해서 fill 얘를 클릭해 주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네. use 라고 되어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검정색을 칠할 수 있게 어, black 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또 보이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고 ok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은색이 깔리게 되죠. 자, 이 선택 영역은 이제는 더쓸 일이 없어서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메뉴 이용해가지고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근데 검정색이 위에 똑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밑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종이를 약간 불투명도를 주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그거는 레이어 패널에 오퍼시티라고 해가지고 100% 적혀 있으신 글씨가 있으실 거예요. 100%. 제가 레이어 펜을 밖으로 빼놨는데, 원래 오른쪽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 블랙에, 여기 검, 검정 종이에 오퍼시티 100% 되어 있는 거를 30%라고 써주시고, <웃음>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밑에 있는 그림이 겹쳐서 보이게 될 겁니다. 듣나요 어떤 곳? 어디서부터? 검정색 설치하시고 오퍼시티 30%. 어디에 안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위에. 네, 30%.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 회사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제 글씨 쓰시는 T를 누르시고 네, T 누르시고 화면에 중앙쯤 해서 클릭해주시고요. 커서가 깜빡 깜빡 깜빡 하시면 위쪽에 세팅을 한번 바꿔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폰트는 여기 제일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씨 크기, 그 옆에는 글씨의 정렬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신데 글씨 아까 제가 썼던 폰트 괜찮았나요? 네. 아, 그게 이뻤나요? 그러면 이 폰트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커서 깜빡 깜빡 하실 거예요. 그죠 자이 상태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폰트가 아마 여러개 있으실텐데 그 중에서 에드워드리안 인가 뭐 이렇게 써있어요 a e d w a r 찾으셨어요 네 맞아요 끝에 itc 로 끝나는거 네. 응, 응. 폰트는 요거 찾으셨어요? 네 요걸로 폰트 설정하시고 피. 글씨 크기 72pt 그리고 흰색 글씨로 합니다. 여기 폰트 설정하시고 오른쪽에 글씨 크기, 글씨 색깔, 하얀색, 요 끝에 있는 색깔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로고 써주시면 돼요. 폰트 72, 제일 큰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 회사 이름 이제 생각하시는 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쓸거 없으시면 뭐 헬로, 웰컴 투 마이샵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돼요. 한글을 쓰면 그렇게 나와요.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써보세요.